풀스택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풀스택이다 자 고성 성물발동 자 삼성 -S -S -S. 초빡 뭐가 130마리가 야 이거 뭔데? Yeah. Yeah. 자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쁘게 잘입었어요 데미입니다 아 그냥 앙증맞은 소년데 무지막지한 철퇴로 사람 머리를 갖다 쳐버리는 아, 무서워요. 예, 네 무서운데, 우리, 그, 도장 깨기에서 램의 가능성을 우리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야, 얘를 우리가 제대로 리뷰해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리제로 복각되면서 성물이 나왔기 때문에, 성물에서 보면, 굉장히 같은 종족 불명 한 명당, 기분 능력치 10%씩 증가가 이제 붙습니다. 기본 능력치 더 올라가게 되겠고, 개성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암멜이랑좀 비슷해, 요마가 안멜은, 아군이 1인기를 치면, 버프가 붙어서, 그걸 증폭으로 터뜨리는 스타일이고, 이 친구는 필살기 게이지, 지가 증가할 때마다 버프가 붙어요 근데 그 버프가 공격 관련입니다 공관 5%씩 총 5개까지 붙겠지? 공관 25%가 올라가요 공격력, 시확, 시피 관통 같은 것들이 다 25% 올라간 상태다 그 상태에서 그 버프가 5개다 5개가 증폭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노? 버그. 그래서 우리가 야쟤왜 저렇게 세네 뭐 이렇게 됐던 거야 자, 거기다가 이게 생각 상당히 좋았죠 우리 맞짱할 때 봤잖아 필사기 주는 피해 감소가 언제 상대 필사기 빙신이 됐던데? 아 빙신까지는 아니겠구나 그때 삼성이었나 우리가 본 게? 삼성이었기 때문인가 보다 차단의 주피 감소까지 해서 필사기가 빙신이 된것 같고 여하튼 필사기좀 견제할 수도 있다 요 정도 보겠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램뭐 아이템을 만들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투자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런거 따라하면 된다 안된다? 따라하지 마세요.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돼. 도움 될것 같네. 자 모르도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야 빨리 좀 대봐봐 이거 야 모르마 안돼 오케이 요정도선에서요정도선에서 마감할게요. 모르짝 쫙쫙 들어간다 야 투자가 굉장히 기뻐요. 오늘 왠지 왠지 엄청난 걸 보게 될것 같아요 왠지. 야좀 떠나 임마 자식가 그렇죠. 엄청난 것들을 보게 돼 와우 잘 뜬다 와우 옵션이 하나도 안 맞춰져 있어. 아, 씨. 그래도 너무 살살 맞출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가겠습니다. 여기 왜안 뜨지? 오케이, 오케이. 자, 요 정도 선에서 맞출게요 600개 가 들어갔다고? 잠깐만. <웃음> 투자가 굉장히 기뻐요. 지금 또 오늘 덱에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평일님, 김평일님이 이렇게 하시면 리뷰가 될것 같다 이렇게 또덱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덱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덱은 바로 빠밤 요 덱입니다. 종족불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램람 우리 쌍둥이 자매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딜이 되게 잘 나온 스샷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일단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풀스텍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풀스텍이다 자 고성 성물발동 자 삼성 슈압 빡 뭐가 130마리가 야 이거 뭔데 내 오늘 투자할 때 기분이 괜찮더라니까 야 이거는 우리 앞맨한테서도 못본딜 아닌가 아 나올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어째 와와와야 와, 야. 방두명 2명 아니었나? 두 명한테 귀신이 많이 가. 잠깐만요, 우리 램. 잠깐만, 우리 램 오늘 아 어... 과연 실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실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연출 어떻게 이제 뭐 퍼프, 뭐다 받을 거 받고 해서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 연출이었고 실전가 봅니다. 자투급은한 35만 정도 나오고요. 야이 말을 왜 주목을 안 하고 있었지 내가? 이 자세 이거 딱 내가 리뷰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웬만한 뭐 질질거리신 게먹고 이스팅 같은. 그런가고 비교가 되냐고. 자 일단 보내주신 설명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먼저 요렇게 요렇게 그죠? 뭐요런 정도. 쪼쪼 좀 한번. 자 견제 한번 살짝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버프 못 쓰고 이성 이상 되는 거못 쓰고 그 랭다 될 거고 회복 불가 돼서 흡혈 못 하고 요렇게 조금 괴롭혀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램은 버프 두개 받은 상태, 공간 두개 받았고요. 야. 아이, 또, 형, 성깨끗하네 이게 원래 좀더 쌓아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확 들어가 볼게. 아, 못 참을 것 같아. 지금 맛을 보고 싶어서 막 몸이 그질그질씩 미쳐버릴 것 같거든. 비델리죠. 저거 뭐 가리가지고 비질 하는 애가. 비델리야, 니, 아, 잠깐만. 왠지 딜이 넘칠 것 같거든. 요거 때리고. 내가 너무 기대하나? 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팍! 한번 치고요. 어, 얘가 약했고. 팍! 12만 5천. 자, 이성 갑니다. 붕, 붕. 팍! 24만 8천. <웃음>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졌어요 예 <웃음> 내가 요즘 그래서 내가 승패 연연을안 하는 거야 어차피 승률은 개빡하고 맨날 튕기고 이거 컴퓨터 한번 갈아엎은 거거든. 이거 뭐고 자, 여러분은 PC로 하시는 분 공식 앱으로 하세요. 공식 앱으로 아니면 넷마블 공식 앱도 세로로 할수 있게 좀 해주거든가. 그럼 내가 공식 앱 쓰지 왜 내가 애플레이어 쓰겠어 자, 뭐 어쨌든 패가 됐지만 우리 엄청는 가능성을 봤어요. 약간 암매쓸때 같은 기분이었어요. 암매은1인기를 던져야 쓰지는데 얘는 옆에 서갖고 차크당 차크당 이렇게 얻어먹으니까 뻑하는데 이게 상당하던데? 자, 아, 아 잠깐만요. 아, 패멀루나등장이요 자, 그 페멀 페멀에 페이엔에 마... 어머 무서워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나마 속탈을 하는 거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김평일님 스타일도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좀 때려놓을게요 내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페멀누나를 허삭어 페멀을 잡아야 돼겠다자 <웃음> 이게 또 마무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쎄다 어, 그냥 쎄다 근데, 우리 램은 조금 잘 합치더니, 막 20마리 뜨더라. 이런 것도 재미로. 어! 와! 야, 이거 패잘뜯다차 크다, 뭐, 차 크다, 차 크다 되고 뻑스크다, 뻑스크다 나오는데. 자, 저 좋아요. 느낌 맞지? 치바바이마그 정도, 어, 엄마 나마무으로 있네? 어? 아, 그래요? 자, 회불 걸려가지고, 뭐, 근타르크도 발동이 안 되고.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봉 돌리고 있지? 한번 갈게. 차 크다 해주고요. 요렇게 하면 청구도닥! 버프 4개 아 3개 3개 어 3개. 5개 됐을 때 치고 싶은데 어, 이렇게 넘길까? 넘길게요 아 넘길게요 한번 넘길게요 야안 넘겼어도 죽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 속타르거든 속타르 아니거든 지금 아맘모먹었으 죽겠지 자 그런데 오늘 리뷰는 램 리뷰다 램이 더 빛나야 돼요 야램 삼성 됐다이 난리 났다 야, <웃음> 램 패가 완전히 야 이거 사실은 삼성 안 보고 1성 2성 2성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해요 완다 죽을걸 아, 어 이거야 어 고맙다 야 진짜 고맙다 마음으로 퇴근하면서 합쳐집니다 차크다고케 이거 삼성 야내 고민을 없애줬네 감사합니다 죽여주셔서 어피사기까지 나왔고 어야 이거 나 이거 나, 나 뭐부터 할까? 더 이상 피사위 계지 쌓이지 않는구나 네 개로 그냥 가야 되겠다 네 개로 그지? 네 개로 어, 빡 치고요 요러 요로, 아, 요로 요로 아. 보자 팍 30만. 봉 돌리는 다이앤 30만. 자, 17만. 일승 17만 뜨고 있고요 짜자자자자! 파 그닥! 83만. 오케이? 오, 거 팔, 두 명한테 83만이라고? 이거 무슨 안매 필살기도 아니고 이게 3명이었으면 얼만데? 120만? 120만 나왔겠는데? 제 풀업도 아니에요. 필살기 5랩, 5랩. 와, 얘 뭐지? 아, 자, 이렇게 막 극찬하는 가운데 라인 하르트가 나왔습니다. 램 저거 세계관에서 최강자 오빠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또 설명서대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설명서대로 갈게요. 이번엔 폐석과 필살기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물이 발동돼서 렇게들어 오, 좋아요. 아, 램 좋아요. 어, 마무것도좋고요 그리고 램 같으면 램, 어? 폐가 다 좋네? 어, 이 덱의 장점이다. 패가다 좋은데요? 맘 먹으면 뭐든 내가, 데가... 어, 어 죽이지 말고. 야, 야, 마! 형 지금 막 컨텐츠 찍고 있는데, 어? 아이고, 또 곤란하게 됐네. 근타로 들어있고, 성물도 있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버프 불가 또 이성 사용 불가. 랭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참, 맞다. 아, 필각 당했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고소 성물이 발동되고 필각 당했구나 발동 됐어요 두턴 동안 공간 25% 증가 상태이고요 이제 들어간다고 아 잠깐만 그거 지지 마봐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딜이 약간 부족해서 고맙습니다 와 랭터 당하는 거 봤나 방금 자네가 아, 어, 해피가 해피 이걸로 빼고 이렇게 하고 아, 잡을 수있을려나야못 잡으면 죽는자 아, 가자 이성으로파바바바바 팍! 24만! 자 이성! 24. 파크나우스 15만! 야 봤나? 야나 솔직히 방금 못잡는 줄 알았어 상대를 라인하우트라고요 잘 죽나 저게 20만 20만 터져도 안 죽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 20만 나왔잖아 그래서 20만 따 했을 때 아, 안 죽었구나 속으로. 근데 45만? 이게 왜 45만이 터지고 우선 까지 발동돼가지고 우리 패서 25% 공간 25% 뭐 어? 어? 경기가 안 끝났구나? 잠깐만요 봐나 니왜 그러는데 갑자기 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필살기 차단했어요 이성부터 필살기 차단 있습니다 필살기 차단해주고요 몰라 때려보자 자 아, 모르겠다 자 일단 이걸로 차단 파크닥자 36만 나오고 필살기 효과 차단 파크닥오 34만이라고 이게? 자다다다자촥와저야 이거 야, 야램 딜이 암멜 이상 아니냐,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암멜 뭐 찍으면 16만, 뭐 20만, 뭐 이러지. 어, 와, 잠깐만. 차단 해놨을그나마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야, 내가 질것 같지? 내가 질것 같지? 우리 램 지금 무시했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거 이기면. 야, 이거, 야, 엄청난 거다. 이제 삐 뿌리나요? 파크닥! 됐나? 자, 이번에 꽃좀 세다. 어? 어 아? 뭐가 이렇게 약했노?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우리 종족분명 아군들이 지금 뜨고 나갔고 폐 섞어 버프 없어졌고 이런저런 느낌으로 야, 얘들아 폐 이래가지고 안된다 이거 저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자 요건 하나 놔둘게요 이거 필살기 차단 못 죽일거거든 이거 써도 차단 하나 놔놓고 후라 나왔다 후라 그래마 너 폐가 갑자기 왜이래? 야, 야, 야, 이거 폐 때문이다. 이거 폐 때문이다. 이거. 아, 진짜 이거 폐 때문이야, 이거는. 그래도 이거 써서 필살기를 만들게요. 야, 램, 램 필살기 세나 꾸라. 파열! 착! 와 3만 1000이네. 램아, 니 지금 필살기. 자, 공관 30% 깎고요. 거기다가 필살기 피해 30% 깎고 필살기 차다까지. 야, 잠깐만. 이거 니안 죽어봐봐. 안 죽고 니 필살기 치 봐봐. 맞아보고 싶다. 공관 깎고. 빵! 5 9 0 0 0안 죽겠네요 좋다 어 좋다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필살기 피해 깎고 필살기 슉 착! 이제 한대 맞아볼게요 바나 치바바 이마 한번 보자 구경해보자 치바바 빠크당! 야 우리 피가 땀이었는데 그걸 못 죽이냐? 니 뭐하냐 지금? 요렇게 어? 야 체크메이트 아니냐 이거? 아하우! 10만 어? 우리 간다 이제 한번 찢어보든가 아아아 어우 아. 죽을 뻔했다 갈게요 봐나 고맙다, 까크단까지. 상당히 재미는 있네요. 상당히 재미는 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긴장감과 흥분감이 존재합니다. 램 리뷰 이것도 다른 덱도 좀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뭐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줘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 오, 야,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페멀 루나를또 만났습니다. 페멀, 어, 요것도 우리 한번 다뤄봤던 덱이다. 그죠? 저덱 진짜 좋습니다. 저 덱한테 내가 지금 후턴이었다면 끝났어요. <웃음> 그러나 포텐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쫑쫑쫑. 자, 일단 버프불가, 이성 이상 사용불가. 거기다가 회불까지딱 걸어놓고. 야, 잠깐만. 이거 우리 해멀루나랑 해가지고 공불 걸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뭔가 하여튼 여러분들떠 오른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을좀 부탁드립니다. 드레임은 한번더 해볼 만한 충분한 포텐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보는 맛이 있어 보는 맛깔죠 이 아주 그냥 자 공부를 한번 걸고요 아 2성 이상 사행불가 걸려있구나 그러면은 안하지 뭐 우리 안하고 주 때리려 어디서 니가 자꾸 우리한테 자꾸 걸어요 해서야 자. 12만 빡! 13만 벌점야더 센데? 야, 지금 풀스택 아니야 빡! 13만 야마무로 1성보다 더 세다고? 풀스택 아니었고 2스택에서 하나 쓰면서 3스택 4스택 이렇게 갔거든 어, 대단한데 딜이 와씨 다녀기가 안 떠서 방경이지다 죽을 뻔했어 어머 어머 잠깐만 뱀물뱀물 누나 놀물 누나 놀아. 아야 우리 누나 야 지금 우리 지금 이 극찬할 때가 아니야저 누나 화나면 우리 다 죽는다 야, 저 누나 왜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큰일 났거든? 근타로 들어있구나. 그럼 회불 걸고, 필살기 박아프고 필살기 써도 이 버프가 없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버프가 세턴 동안 유지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필살기로 세리 한 방. 팍! 그 81만! 81만! 간다! 팍! 13만! 됐나? <웃음> 야, 인마 이거! 매력적이세요, 이거? 어? 아주 귀여운 꼬마다. 자,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댓글로 또 다른 아이디어들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